시위대를 추격하며 최조탄을 쏘거나 고무탄을 조준 발사하는 등 과격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카오에 살고 있는 마카오권입니다. 제가 원래 정치적으로 다룬 적은 없는데요. 마카오 바로 옆동네죠. 차로 30분이면 갈수 있는 홍콩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큰 이슈죠. 각종 매체에서 홍콩 시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같은 나라일까요? 홍콩은 원래 중국의 영토였으며 19세기 중반에 영국과 중국이 아편전쟁을 한 후에 중국이 패배를 하여 홍콩을 영국에 할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중국의 반환이 되었지만 50년 뒤인 2047년 중국의 완전 반환을 약속합니다. 완전 반환까지는 일국과 이체제 (One Country Two System) 즉 중국은 사회주의, 홍콩은 자본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홍콩 기존의 경제 체제 유지, 독자적인 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단 국방과 외교 권한은 중국 본토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마카오는 어떨까요? 마카오는 영국이 아닌 포르투갈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보다 2년 뒤인 1999년에 반환이 됐고요 1국가 이체제로 50년 뒤인 2049년에 완전 반환을 약속합니다 즉 마카오와 홍콩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거죠 마카오에 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은 2047년에 중국으로 완전 반환되는 걸 원하느냐? 여러분도 홍콩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셨다면 느끼셨을 거예요 대부분 시민들은 중국에 반대되는걸 극구 반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내일부터 중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What? 이해가 확 되죠?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계기는 무엇이냐? 홍콩의 한 커플이 대만에 놀러갔다가 남친이 여친을 살해하고 홍콩에 돌아왔습니다. 대만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아서 송환을 못해준 겁니다. 위 협정의 예시를 들자면 한국인이 타 국가에 가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그 국가에서 송환 요청이 있을 때 송환하는 일종의 법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법률인데 홍콩은 상황이 좀 다르죠. 홍콩 정부는 중국, 마카오, 대만을 다 포함하여 새로운 범죄인 인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홍콩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반대를 할까요? 먼저 홍콩 정부는 사실상 중국의 입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중국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물론 홍콩의 반중국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잡아가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영장이나 법원 판결이 없어도 사람을 잡아가서 구금하거나 가택연금을 하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사건만 봐도 알수 있어요 홍콩의 한 서점이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SNS를 올리자 실종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중국에 잡혀간 일이죠 이일 말고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홍콩 시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홍콩 시위 사태의 발단은 시정살인이지만 사태가 진행될수록 민족주의와 인권소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민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홍콩은 현재 높은 물가,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 있죠 부동산 난이 장난 아닙니다 아파트 2평, 3평짜리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자본가들이 몰려와서 집을 사서 땅값을 올려놓은 탓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살 집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저희 집을 말씀드리자면 집 월세가 250만원 집 컨디션이 좋냐고요? 아니요 작고 허름하고 전기가 가끔 끊겨가지고 35도 날씨에 선풍기도 못 키고 살고 있어요 진짜 당장? 어제께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홍콩 집값은 마카보다 오 더욱 심하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No.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참 제가 가이드 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 오시는 거를 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마카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입법회 부근 이라든지 아니면 시위하는 그 부근은 약간 위험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쪽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반 관광지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면 이말 참고하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